만 응? 물 쏟았나? 4시. 여러분, 오늘은 12월 31일이랍니다 <웃음> 저는 왠지 오늘 같은 날이 크리스마스보다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뭔가 오늘은 집에 와서 꼭 파티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아니면 나가서 놀던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지만 하필 오늘 알바를 가는 날이에요 <웃음> 오늘 1월 하러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바를 가기 전에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치즈. 아, 돌겠네, 진짜. 아, 됐다. <웃음>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익혀주면 된답니다. 짜잔 저의 치즈 오믈렛 <웃음> 치즈 오믈렛입니다 <웃음> 오늘은 뭔가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특별하게 오늘 동생도 아마 서울에서 올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공을 사고 갖 와서 에어프라이기로 치킨을 해먹을까봐요 오늘 왠지 나의 바램은 약간 눈이 오길 바랬는데 <웃음> 눈이 와야지 또 연말 느낌 물씬 나는데 생각해보면 이번 겨울에는 눈이 진짜 안온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지역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는 옛날만큼 눈 오는 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춥기만 추웠지 약간 겨울이 온것 같은 느낌은 좀덜 받았어요 빨리 먹어야 돼음 치즈 맛있어 여러분 저는 이제 밥을 다 먹었고 이제 저는 알바를 가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만나요 안녕 저는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. 오늘 연말이라 동생이 집으로 온다고 했거든요. 벌써 왔대요, 지금. 저만 가면 오늘 카운트다운을 이제 할 일만 남았어요. 아, 배고파 죽겠어. 빨리 가야겠다. 에 20분간 재워줄 거예요. 아 그리고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줄 한 마늘 아손 손실이... 시려 야, 이칼 장난 아닌데? <웃음> 너무 사심이다 <웃음> 사실 이쪽 주방에서 요리하는 거 처음인데 근데 여기가 좀더난것 같기도 해요 이거를 정해주고 잘 못하니까 이정도면 해야겠다 됐다 마늘을 다 썰었습니다 양념 오늘은 정확한 레시피가 없어서 제가 약간 감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, 모르겠어 하고 물엿? 좀 달달하다. 물엿 한 스푼, 세 스푼. 아, 저긴 정확한 레시피가 안 좋겠어. 기름을 한번 둘러주세요. 이렇게 생각도 되나? 약간 반신반인데? 실에서 보드 게임을 하고 있어요. 아니 제가 이걸 봤는데 10, 하래요. 근데 얘 이거 봤는데 10분 1 0로하래요 이게 생각데 이거 10분을 하는 거 맞는 건가? 180도. 12시 전까지 하는 게 목표거든요 12시 전에 해야지 먹으면서 할수 있잖아요 <웃음> 카운트다운 좀 기다려 봅시다 자 열어볼까요? 딴이 익었네. 속이 꽉하나도아니고을것 같은데. 뭐야, 속이 하나도 아니고 잖아 같아. t <웃음> <웃음> 웃기다 으깨다. 으다 으깨다. 으깨다. 으깨다. 으깨다. 으깨다. 다 으깨다. 으깨다. 으다다으2 0다 라니 잘된 거야? 어 와, 너무 탄거 아니야? 근데 괜찮겠지? 새 첫날인데 첫날부터 탄 거면 어떻게 되겠어? 혹지 액땜한다고 생각하자. 액땜이라니 내 요리가 액땜이야? 아, 네. <웃음> <웃음> <미쳤다>. 어미다저대박 <비주어>, <놀람> 짜잔! <놀람> 어, 대박이지. 대박이지. <웃음> 내 진짜 이거 생닭으로 했다. 대박이지. 그냥 이렇게 탔어. 잘먹게언니 응? 아니것도 수도 있어요? 맛있어. 어, 그러게. 목을 잘랐어. 뭐가 속도 잘안잘랐어 맞아. 픽 하고 나오는거 이게 괜찮네. 맛있죠? 응? 먼저 거은 매워가지 못 먹겠더니. 완전 술안주 같아. 대박이지, 음, 진짜. 알았지? 음.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야식을 다 먹고 올라왔어요. 드디어 2020년이 됐네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<웃음> 이제 지금은 어, 1시. 1시 1분인데 시1 어,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일기를 쓰고 자려고요. <웃음> 제가 원래 일기를 맨날 쓰는 편은 아닌데 오늘같이 약간 내키는 날에는 가끔 일기를 씁니다. 저한테는 사실 올해가 2019년이 진짜 조금 심적으로 되게 <웃음>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해라서 그래서 수고했다 <웃음> 이런 약간 편지 같은 느낌으로 일기를 쓰고 이제 진짜 1월 1일 2020년을 맞아보려고 해요 오랜만이다 <웃음> 물 끌게요. 물 끌게요. 물 끌게요, 이 자식아. 어우, 야! 너 고정 고 그러지, 일부러. 나 나고 잡아. 통 자식이. 영화 보자. 빨리 그거 빨리 타봐. 야, 조정석이. 조정석이 지금 거어버짓말 다시 해셨어 아유 겁나 잘 만들었어 마지막 이제 4시 네시반이야 4시반 오마이갓 oh 잘겠다. 잘자. 안금도 <웃음> 안 받고 잘자. 두 번째 잘자. 왜 우리 집 사람들 은내말다 싫니? <웃음> <웃음> 혼자만 하는 줄? <웃음> 나 맨날 혼자만 하는 <웃음> 난 그냥 그분한테 잘자. 잘자. 오, 만 어, 어, 맞아. 에대이아 설날 갔다 그렇지? 엄마 사온 거잖아. 어디 사오신 거라고? 이만원이 음, 세상에. 왠지 새해를 제대로 보내는 게. <목소리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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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긴 했는데 금방 풀어지네 <웃음> <웃음>